여 여자 운동하다 입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여자들의 운동 질문 영상을 찍은 뒤 사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헤험하는 것들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많은 여성분들의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담아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내용은 살 빼려면 운동하지 마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주변에 운동할 곳을 좀 찾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뭔가 조금 노출이 다가오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주변에 피트니스 센터를 가서 PT를 끊어볼까? 혹은 필라테스를 끊어볼까? 요가를 끊어볼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하면서 운동을 같이 끊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끊고 오늘부터 바로 식단 관리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강가하고 계시는 게 물론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오부터 식단을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움직임이 없던 사람인데 오늘부터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한 번씩은 느껴 보셨을 겁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오늘 6월 1일, 7월 1일부터 운동할 거야 해서 그날 헬스장을 끊어서 그날 겁나 뛰어요. 유산소 열심히 뛰고 웨이트 열심히 하고 유산소 하고 집에 와요. 샤워하고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예를 들면 동생이 혹은 가족들이 치킨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겁나 대량으로 주문해 놓은 닭가슴. 살 난 이걸 먹어야 돼 하면서 닭가슴살이나 계란을 먹게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식단관리 혹은 이런 패턴 물론 첫날, 둘째날, 셋째날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의 의지로 길게 갈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의 PT 선생님이 옆에서 운동하라고 계속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삶을 모두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빼려면 운동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면 7월 1일이라서 혹은 나는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늘부터 운동을 할 거야 하고 운동을 끊으러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정기적으로 할 운동들을 찾아서 가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러기 전에 딱 일주일 동안 먼저 식단 관리를 먼저 하고 운동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식단으로는 절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식단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식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먹던 양의 적어도 3분의 2, 그리고 혹은 많게는 반 정도까지 줄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평소에 먹던 칼로리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 내가 평소에 활동하던 대사량보다 훨씬 많은 대사량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갭은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만약에 오늘 팀장님이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뒷동산이나 한 바퀴 돌고 오자 해서 뒷동산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나의 활동 대사량을 굉장히 많이 썼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나의 활동 대사량은 이만큼이고 나는 평소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 갭은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갭에 바로 적응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평소에 항상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고 오늘 하루 뒷동산을 걸은 것 자체가 엄청난 활동 대사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똑같이 식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간식을 먹던지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식사를 먹고 그날 운동을 시작해도 얼마나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확 줄인 상태에서 활동된 사량을 이만큼 높이게 되면 이갭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갭 차이를 줄여놓고 운동을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이 식단에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을 한 다음에 운동을 차츰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힘들긴 힘들겠죠. 당연히 활동대 사량이 많아졌으니.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이미 이 식단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던 식사량을 먼저 줄여서 이줄이양에 적응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위도 좀 적게 만들고 내 몸의 붓기도 빼고 그래서 이 식단에 좀 적응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만 이 둘간의 갭이 적지 나는 식단을 확 줄여버리고 활동대사량을 이만큼 높여버리면 이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식단을 먼저 시작을 하신 후에 운동을 시작하라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약한 의지를 조금이나마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운동을 하러 가라고 시작하신다면 일단 운동을 먼저 끊으세요 운동을 끊어야지 가게 되니까 무조건 일주일 후에 운동 시작을 하세요 돈을 지불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식단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식단 관리를 하실 때도 내가 너무 많이 막 이만큼 먹었었는데 나는 진짜 세모 이만큼 먹을 거야. 혹은 나는 삼시세끼를 이제 닭가슴살로 먹을 거야. 라는 원대한 포부는 버리시고요. 지금 하시는 식사량의 3분의 2 혹은 절반만큼만 일단 드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식단에 좀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 한끼한끼 한끼 조금씩 바꿔나가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추천을 드릴게요. 어, 오늘은 사실 질문은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은 어떤 생활패턴을 가지고 시작을 먼저 하는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양한 정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직 뭐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구독하기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운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세요. 안녕!